와 유르르 너 지갑 새로 샀어? 응, 귀엽지? 길 지나가다가 귀여운 지갑이 보이길래 새로 사버렸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웃음> 아니... 그냥 귀여워서? 뭐가? 아... 이걸 솔직하게 말해 말아. 아니다 친구니까 네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응? 솔직히 요류야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2만원짜리 싸구려 지갑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 가격이 2만원이면 싸구려지. 그럼 명품은 아니잖아. 가격이 만원이든 2만원이든 자기 용돈에 맞게 자기 마음에 드는 튼튼한 지갑 사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유루루, 너 정말 단순하고 순진하다 물론 네 생각이 이상적인 건 맞는데 솔직히 우리 또래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야 민주 서연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딱히. 야 김소정, 넌 그러면 얼마나 잘난 지갑 쓰길래 싸구려니 뭐니 내 지갑에 택해 거는 건데? 나? 그냥 뭐 손에 들고 있는 이 정도. 어? 어? 이, 이건 내샤 지갑 이백만 원이한다는 코카. <웃음> 뭐 그렇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네샤 지갑 정도는 써줘야지 네샤 지갑이 어렵다면 적어도 아구찜 브랜드 지갑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아, 그래 뭐 그런거지 야 우리 나이 때 누가 그런 명품 지갑을 들고 다녀 <웃음> 너같이 길거리 싸구려 지갑 들고 다니는 애보다는 많이 들고 다닐걸 어쩌겠니?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럼 다니만 <놀람> 그렇게 별론가? <놀람> <놀람> <놀람> 뭐가 별로야? 지갑 귀여워, 카와이, 기죽지마! 그래, 그 김소정 그 기집애. 원래 명품 들고 다니면서 명품 없는 애들 무시하고 그러잖아. 나쁜 기집애. 그 그러니까 화나네? 아, 걘 뭔데 명품 들고 다니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래? 진짜 듣자 하니까 그 집이 엄청 잘 사나 봐걔 가방부터 신발, 지갑 전부 다 명품이잖아 집좀잘 살면 다른 애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뭐야 아이 너무 화내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자고 학교 끝나면 우리 집 놀러 올래? 오랜만에 우리 집 가서 다 같이 놀자 근데 너네 집 엄청 멀지 않아?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데 엄마 아, 뭐 어쩔 수 없지 좋아. 어? 어? 야, 자습 시간 끝났다. 교실로 가자. 지갑만 싸구려 쓰는 줄 알았는데 가방도 신발도 싸구려 쓰고 있었구나 어? 근데 튼튼하고 편하고 좋거든? 어 그래 뭐네가 좋으면 됐지 뭐 음... 근데 튼튼해도 그거 다 자기 합리화인 거 알지? 그나저나 음, 이거 어때? 진짜 이쁘지? 그동안 들고 다니던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바꿔주시지 뭐야 어떡해 전에 내가 들고 다니던 가방 너 줄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필요 없어 부담 가지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가방이 뭐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우면 팔아서 니네 생활비에 써도 되고 알다시피 우리집이좀잘 사니? 수정아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하려고 했는데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솔직히 진짜 기분 나빠 어? 내가 언제 무시했다 그래? 난 팩트만 뽑는데 정말 그거 피해망상이다 얘 그리고 뭐 얼마나 잘 사냐고? 우리 아빠는 대기업 회장에 우리 엄마는 강남 건물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여제스 캐슬 알지? 나 거기 아파트 살잖아 어쨌든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난 진짜 너가 좀 안쓰러워서 걱정 해달라고 한적 없거든? 어? 그래? 아! 기사 아저씨가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이 다 됐네? 나 먼저 갈게 그럼 그래, 유리야 열심히 잘 살아봐 허헉허야허야 오, 진짜 오, 허 진짜 어허 뭐냐, 어, 진짜 어, 어, 허허허 진짜, 어, 허허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자허허 이 타노시 갔다, 욕기다네 덕분에 기분이 풀렸어, 고마워. 아이 그래 그래. 어 맞다. 나 편의점 들려야 하는데. 어. 음, 너희 배웅할 겸 가다 들려야겠다. 그래, 같이 가자. 호드백. 가자. <목소리> 어 편의점에서 뭐 먹지? 불닭 볶음면이 좋겠어. 음, 나는 프렌치 소시지. <목소리> 우린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배웅해줘서 고마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어, 어 얘들아! 잠깐만! 응? 오! 응? 오! 저거. 저거, 저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 어? 어? 저 기수 맞는데? 오, 집이 잘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저렇게 알바를 열 달아서 하는 거야? 혹시 제집잘 산다고 자랑했던 거다 거짓말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택 봐도 명품 살려고 바쁘게 알바하는 거 같지 않아? 어? 음? 어? 음. 그러고 보니 내 친구가 저쪽 편의점에서도 김소정이 알바하는 거본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잘못 본 거라고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음, 된 명품 사려고 대체 하루에 알바를 몇 개를 뛰는 거야? <웃음> <웃음> 그렇게 요르르 놀리더니 결국 저렇게 열심히 알바해서 사는 거였다니 그냥 된장찌개였네. 음, 이렇게 심 그동안 애들 무시하고 오늘나 무시한 대가을 지르게 해 좋아좋아좋아 어제 사서 그런가? 너무 이쁘다 <웃음> 우와 우리 소정이 또 명품 샀나보네 뭐, 그렇지, 뭐. 니네도 와서 구경할래? 어? <웃음> 어? 어? 어? 됐다고, 됐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또 내일 샤가방을 사주시지, 뭐야? 여호, 내일 샤? 와, 내일 샤가방이네? 이것도 좀 비싸겠다? 음, 그렇지 너희가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몇 배인걸 음 사나 힘들었겠다 맞아 이거 산다고 내가 밤을 새서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웃음> 무슨 소리긴 너 금수저라고 말한 거 거짓말이지? 뭐? 거짓말? 너 어, 인여 제우스 케을 사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너 학교 근처 빌라에 산다는 거이 친구가 다 말해줬어 아니야 내 친구 누구 그리고 뭐 어제 봤거든 카페 알바 끝나고 분식 알바 어? 분식 알바 끝나고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 끝나고는 무슨 알바해? 집에서 구옥 같은 거 하니? 명품살려면 몸이 세 개는 있어야겠다 그걸 니네가 어떻게... 그런 걸로 애들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난 너처럼 명품 산다고 방과 후에 내 개인 시간을 못 가질 바에는 튼튼하고 귀여운 2만원짜리 지갑 쓴대 <웃음>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바쁘게 알바하고 명품 사면서 계속 살아. 그럼 우리만리 <웃음> <거리 좀. 웃음> <웃음> <웃음> 분해,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웃음> <웃음> 안녕.